I d o n o what. 아이씨 잠시만 야이씨 잠시만 진짜 때리나 오오 잘가 c e t 오! 오-와 <놀람> 아, 아, 아, 아, 아 잠시만. 어, 뭐. <웃음> 잠시만 이게 생공격인가? 말로만 듣던. <웃음> 너무 느려. 너무. <웃음> 헤딩을 칠라고 했는데 강공을 눌렀는데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아래 강공이 확실히 느리긴 하자아 진짜. 아 이번에 이겼다. 와. 아지롱 됐다. 아이 진짜. 아이야, 잠시만아 걔. 어우어쏘쏘쏘 와, 와 와, 와, 와. Ooh. Oh! Oh, oh! yeah! Nice! Wow! Oh, shit! 너랑 나만 남았, 나왔다. 어, 어, 어, 어. 아, 그렇지. 아, 아, 아 좋아 좋아. 아니었 와. 빅토리 빡센데.